매우 방대한 오픈월드임과 동시에 상당히 철학적인 성찰을 담고 있는 이 게임 다소 투박하지만 단돈 천원의 방대한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이 게임 감히 히데오 코지마가 극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임 오늘 함께 살펴볼 게임은 스템의 해성같이 등장한 게임 맨스탠드입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노래들이 먼저 플레이어를 반깁니다 마치 자신은 제작비에 단한 푼도 사용하기가 아깝다는 의지를 엿보이는 듯딱 봐도 저작권이 없는 음악들이 향연을 펼치면서 우리들의 무료 감성을 자극시키죠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택배물처럼 보이는 흰 기둥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남자와 함께 광활하게 펼쳐진 공터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라도 하듯 다양한 박스들과 구조물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 맵이 등장하게 됩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원작과 마찬가지로 특정 구역까지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 상당히 단순한 게임 방식을 지니고 있어 게임 플레이 자체는 앞으로 쭉 걷기만 하면 되는 원작의 느낌을 충분히 살려내고 있죠. 그리고 개발자의 자의식이 강해서 인지는 몰라도 걷기만 해도 어 게임 바이 프로듀스 바이 디자인 바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인 알렉스 코긴보비치라는 텍스트를 시도 때도 없이 띄워 플레이어로 하여금 개발자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맵에 수백가지가 떨어져 있으며 게임의 구성요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힘 박스들은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들이 썼던 코멘트들을 게임 내의 물질로 구현한 시스템으로써 다양한 개소리부터 시작해서 이 게임을 칭찬하는 소리 그냥 의성어 등등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코멘트들을 한 맵에 집어넣음으로써 마치 하나의 코멘트라는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도 제가 직접 게임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작성했던 장소의 머리 위에서 박스가 떨어지게 되며 게임 내에서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사람들길의 연결을 극적으로 표현한 원작의 느낌을 충실히 따라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수 있죠 이 코멘트를 살펴보고 있으면 영어부터 시작해서 불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등등 정말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진 코멘트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물론 게임엔 아무런 영향도 없지만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3류 아니 5류 6류 수준의 데스 스트랜딩 짭퉁으로 보이는 이 게임은 가격만 봐도 영리 목적의 게임과는 거리가 있고 딱히 게임을 열심히 만든 흔적조차 보이지 않지만 저는 이 게임에서 상당히 소름 끼치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하얀 박스 외에 여신상, 개동상, 피아노 같은 오브젝트들이 있으며 이 오브젝트들 앞에서 상호작용키인 E를 누르게 되면 스킵할 수 없는 어떠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영상들은 갑툭튀는 없지만 하나같이 소름끼치고 그루테스크하며 대체 이런 영상은 어디서 구했는지 또 이런 영상은 무얼 이에 만들어졌나 싶을 만큼 이상한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들을 모두 보여드릴 텐데 혹시라도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은 화면에 포기해둔 시간으로 건너뛰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들 뿐만 아니라 게임의 특정 구간에 도달했을 경우엔 한 남자가 그저 책을 읽는 듯한 동영상만을 틀어줍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의 출처들은 게임 내 파일의 카피라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들은 1932년 시인의 피, 1929년 안달루시아의 개, 1924년 기계식 발레, 2015년 스콤을 먹다 라는 영화의 필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영화를 찾아본 결과 초현실주의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필름들이었죠. 대체 무슨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적 감각의 과시? 그냥 사람들을 연매기기 위한 악랄한 편집? 아니면 무언가 메시지를 숨기는 영상?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미치광이 마약쟁이? 어쨌거나 계속 보고 있으면 상당히 불쾌감만 가득 차고 심지어는 속이 메스껍기까지할 정도로 이 게임은 정말 이상한 게임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제가 먼저 나서서 똥을 찍어먹어봤으니 여러분들은 이런거 드실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무?